약한 말인 <웃음> 안녕하세요, 진리예입니다 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은 예쁜 남자님과 랍스타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엄청 큰 랍스타를 준비하셨네요. 네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]겠습니다. Let's go. 너무 커. <웃음> 엄청 크다. <웃음> 안 비틀어지네, 이게. 재미 많다. 와짠 고유 진짜 많다 살 엄청 많죠 와와 응. 손질해서 먹게요. 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, 지금. <웃음> 아, 어. 여러분, 얼른 먹어볼게요. 네. 와. 짠. 살이 진짜 많다. <웃음> 양한 마리인데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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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e i t of more. 우와 같이 먹을까요? 네. 응? 물 많았네? s o o 네,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!